안녕하세요. 오픈도 보컬입니다. 오늘은 콧소리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코로 소리가 나올 수는 없죠. 소리라는 것은 날숨이 나오면서 성대가 마찰되면서 이 마찰이 되고 진동이 되면서 입안에 공명이 발현돼서 음성이라는 게 나오는 것인데 소리라는 것은 뭐 구강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콧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인두강, 이 목구멍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두 갈래길 밖에 없습니다. 딱두 갈래길 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구강, 두 번째가 비강인데 구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술 바로 뒤쪽에 빈 공간을 얘기하고요 이 비강이라는 것은 코 바로 뒤쪽에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은 소리가 나오려면 저처럼 구강에 좀더 집중돼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비강 코 뒤쪽에 빈 공간에 집중돼서 소리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콧소리가 교정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시리즈식으로 네, 앞으로 좀한편한편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오픈도 보컬에도 이제 뭐 발성장애 음성 치료 교정도 하고 있고요. 목소리 교정도 하고 있고 뭐 보컬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음성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이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콧소리가 교정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뭐 이제는 뭐 크게 뭐한 두분류 정도 있는데 첫번째가 c a l t r 이 i n i n g vocal t r a i n i n 이 vocal training, vocal training, v o c 뭐, 첫 번째가 뭐, 영업 하시는 분들, 뭐, 두 번째가 강연 하시는 분들, 뭐세 번째가 이제, 교사, 뭐 이런 분들, 텔레마케터 분들도 저희 이제 지금 오픈더 보컬에 두분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콧소리 때문에 좀 제한이 있으신 분들인데, 콧소리를 내게 되면 내가 음성을 내는 데 있어서 좀 그, 신뢰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굴이 비디오적인 마스크라면, 목소리가 오디오적인 마스크 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고 또 관계를 형성하는데 목소리가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께서는 초반에는 뭐 혹은 뭐 초면에는 신뢰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컴플렉스 스트레스를 좀 동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오픈 더 보컬에서도 이런 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교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콧소리를 쓰게 되면 음성 피로도가 좀 심해집니다 자, 이 이유는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 오픈 더 보컬에서 강조하는 건 노래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콧소리가 교정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보컬 트레이닝 방식에서 좀 문제인게 보컬 트레이닝을 위한 보컬 트레이닝을 합니다 대부분의 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레슨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보컬 트레이닝을 위한 보컬 트레이닝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보컬 트레이닝을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이 선행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드리블이나 패스, 슈팅 연습을 하지 않고 바로 경기에 뛰어드나요? 그렇지 않죠. 기본기 연습을 훈련하죠. 음성에서 기본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교정되지 않고 노래를 배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날 첫날 해봤자 똑같은 결과 오히려 음성지환만 야기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픈 더 보컬에서는 보컬 트레이닝을 위한 보이스트레이닝을 선행한다는 라 것입니다 자, 왜 목소리 교정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자, 콧소리라는 것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콧소리가 교정되어야 되는지 네, 그 1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조금 강조하고 있는게 이중모음이에요 이중 제이제 강의를 뭐 이렇게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텐데 이중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 중에서 오늘은 의 라는 모음을 다뤄볼건데 자, 의 라고 연습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 자, 살짝 당겨주세요 턱을 당기세요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고개를, 이렇게 내리, 고개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시선은 전방에 두시고 턱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왜그렇냐면 고개를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후두가 지나치게 하강해서 성대가 눌려져서 협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턱은 이렇게 당겨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자 그리고 발음을 낼때 입모양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 입모양을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입모양을 앞쪽으로 살짝 내밀어서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입술을 살짝만 앞으로 내밀어도 뒷공간의 울림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콧소리 교정을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초심자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발성을 훈련할 때는 지나치게 다양한 어떤 소스들, 그러니까 다양한 기법들 그리고 뭔가 이 다변화된 어떤 진도 이런 것들에 절대로 집착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훈련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목소리 교정이나 보컬 트레이닝에서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 받으시는 분들, 레슨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간단한 것들을 내가 체화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습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피드백 카테고리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세팅해놨으니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콧소리 교정을 통해서 노래를 잘하고 싶은 분들 목소리 교정하고 싶은 분들께서 모두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